9월 13일에 방송된 황금가면에서는 차화영이 서유라를 죽이려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며 의장합니다. 차화영이 자신의 아빠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서유라는 차화영을 의심하며 급하게 유수연에게 찾아갑니다. 외근을 나간 유수연과 만나기로 한 서유라는 급하게 길을 건너다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부딪힙니다. 서유라는 유수연이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유수연은 충격을 받았고 당황 하며 곧바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서유라는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병원을 찾은 홍진우는 유수연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유수연은 날 만나자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때 차화영이 등장했습니다. 차화영은 유수연을 보자마자 또 너냐 라며 어떻게 된게 너하고 엮이면 조용히 지나가는 법이 없냐 라고 덮어 씌우려 했습니다. 유수연은 차화영을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차화영은 이 사고가 내 탓이라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유수연은 회장님 만나고 나서 날 만나자고 한 거다. 꼭할 말이 있다고 했다. 라며 맞섭니다. 이후 집에 들어간 차화영은 후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화영은 서유라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했던 게 무엇일지를 곰곰이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난 날 서유라가 차고 온 목걸이를 떠올립니다. 그리고는 서유라의 목걸이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에 서유라의 유류품을 건네받으며 확인했지만 어디서도 목걸이가 나오지 않았고 김실장에게 목걸이 의 행방을 묻지만 김실장도 사고 현장에 떨어진 게 아닐까요 라며 알지 못합니다. 차화영은 유수연의 손에 들어갔을까 불안해합니다. 고민 끝에 차화영은 유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병원에 실려 왔을 때 소지품에 손댔니 라고 물었습니다. 유수연은 현장이랑 구급대원 다 있었다 라며 유가족 에게 유류품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받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걸이는 이미 유수연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유라 가뺑소니 사고 현장에서 죽기 직전 목걸이를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유수연은 서유라 사건 분명히 차화영 회장이 관련 있다 라며 확신했습니다. 차화영은 sa그룹에서 조문은 받지 않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공지 올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혼 과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며느리의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sa그룹 사람들은 서유라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차화영도 그 자리에 함께하며 슬퍼하는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회장실로 돌아간 차화영은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속 시원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차화영은 기어이 이꼴날걸 감히 누구를 협박하고 까불긴 까부냐 잘가라 라며 통쾌한 웃음을 웃 습니다. 이때 갑자기 들어온 고미숙은 내가 이 방에 들어오기 전 웃음 소리를 들었다. 사람이 죽었는데 깔깔 대고 웃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않냐 라고 물었습니다. 차화영은 그러게요 라며 당황 했습니다. 한편 홍진아의 집착이 점점 심해졌고 강동아는 힘들어 했습니다. 강동하는 유수연과 우연히 만났는데 홍진아가 이를 목격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혼한 고대철과 노영진은 고미숙의 버거 가게에서 혼인신고 축하 파티를 엽니다. 혼인신고 증인으로 서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한다며 노영진은 유수연을 불렀는데요. 그 자리에 강동아가 나타납니다. 고대철의 증인으로 선 사람이었던 것인데요. 예상치 못한 만남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이내 강동하는 교통사고를 목격한 유수연을 걱정하며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으로 힘들었을 때 도움받은 곳이라며 힘들 때 찾아가라고 명함을 건넵니다. 그 시각 강동아의전화기에 위치추적앱을 설치한 홍진아가 자신의 폰을 들여다보며 강동아가 있는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어 찾아온 홍진아는 가게 밖에서 강동아가 유수연과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홍진아가 강동아를 떠보기 위해 전화를 걸어 오빠 어디야라고 묻습니다. 강동하는 회사다 회의 중이다 라며 거짓말을 합니다. 이에 붕괴한 홍진아가 버거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홍진아는 나 몰래 계속 둘이 만난 거 아니냐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홍진아는 유수연의 어깨를 흔들며 네가또 우리 오빠 꼬셔서 불러낸 거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오빠한테 매달릴 건데 라고 유수연을 밀치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강동아의 엄마 고미숙이 복도 끝까지 들려오는 홍진아의 소리를 듣고 들어와 상황이 일단락됩니다. 강동아는 홍진아를 이끌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동아는 삼촌 혼인신고 증인으로 간 거다. 서로 오는지도 모르고 만난 거다. 라고 해명했으나 홍진아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어 강동아는 내가 오죽하면 그랬을지 한 번쯤 생각해봐라. 오늘처럼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라며 답답해했습니다. 이에 홍진아는 오빠가 잘못한 거면서 내 탓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강동아는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떠보지 말고 확실하게 물어봐 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나가달라는 강동아의 말에도 홍진아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홍진아는나 이제부터 오빠 못 믿겠다. 오빠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거다 라며 사무실 소파에 자리를 잡습니다. 한편 차화영의 집에서는 홍선태가 차화영에게 부고가 나서인지 주변에서 연락이 많이 온다고 말합니다. 차화영은 사람 사는 게 뭔지 그렇게 믿던 앤데 마음이 그래요 라고 서유라를 위하는 척 말합니다. 괴로워하는 것 같은 차화영 모습에 홍선태는 장래도잘 치렀고 과거 일로 계속 자책하는 거 아니야 라며 위로합니다. 전에 없이 다정한 홍선태를 보며 차화영은 고마워요 라고 뒤로 미소지었습니다. 하지만 차화영이 기뻐하기는 일렀 습니다. 유수연이 서유라를 빼돌렸던 것인데요. 병실에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서유라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병실에 간 유수연은 서유라를 바라봤고 서유라는 사고 후 의식을 찾지 못해 누워있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서유라는 중환자실에 있었고 유수연이 서유라를 지켜보는 장면으로 82회는 끝을 맺습니다. 83회 예고에서는 차화영이 강동아에게 주제 파악하고 사위 대접해줄 때 감사히 여겨 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고미숙은 아들 강동아를 보고 싶어 그리워하고 홍진아는 자고 있는 강동아 옆에 누워 안기고 이에 강동아는 발을 뿌리칩니다 식탁 앞에 앉은 홍진아를 보며 홍선 태는 속이 어디 안 좋냐고 묻고 홍진아는 감격해 놀라며 아빠 저 임신했나봐요 라고 말하고 유수연에게 찾아간 홍진아는 네가 일할 수 있는 회사 찾아봤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라며 회사 서류를 던집니다. 한편 미련을 갖고 있는 홍진우 는 유수연에게 날 이용하면 어때 라며 제안합니다. 유수연은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이제 무조건 참고 안살 거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홍진우는 무언가가 잘 돌아가는 듯 뿌듯해하며 전화통화를 마치고 차화영에게 간 유수연은 그 방패 막 뒤에 꼭꼭 숨어보려고요 라는 말을 하는 장면으로 예고편은 마무리됩니다. 다음 회에서는 미련을 갖고 있는 홍진우를 이용해 유수연이 차화영에 대한 복수를 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서유라가 살아나 차화영에게 불리한 전개로 펼쳐져 통쾌한 스토리로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증이 더해집니다.